피철리네피시방 아유 울구마 아이거자남개가나오아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름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그래. 이런 거 보자. 오지순아 어, 친구들이 오지순 아, 여름이 음발도 했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웃음> 우리 김쓰! 나 갖고 온거 그거 아까 갖고, 갖고 들어와 봐요 우리 여름이 탈색 많이 해가지고 어 이쁘다 너 엄청 많이 진다저때 최고로 말랐어요 몇 킬로 정도야? 최고 마르면? 때가 32? 일부러 뺀 거야? 아니 또 그,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언니들이 너무 괴롭혔지 <웃음> 아, 살찌고 싶어? <웃음> 나랑 같이 다니면 살찌울 수 있네 <웃음> 아 근데 쟤 빼야 돼 언니들이 루다 언니가 잘해줘? 루다 언니 제일 잘해줘요 <웃음> 아 그럼 다른 언니들은 잘해줘 아 그럼 다른 언니들은 아 근데 야 지금 앞으로 설아도 그렇고 여름이도 그렇고 탈색 많이 해서 머릿결 엄청 상했겠다. 네, 너 탈색 많이 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런 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탈색 이인터 네. 있는 네. 네. 어, 네. 노래 선택권인데 이좀 네. 있어? 네. 오야 좋다. 루다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 굳이 하나를 꼽자면 최근에 활동한 아아그 너랑 이름도 약간 비슷하고 리 루다가 머리 스타일이 다잘 어울려. 어, 뭐야? 얼굴 작아가지고 어, 비율이 좋아가지고 네. 루다가 키가 음, 140 40은 좀 아니지 않까요100 뭐지? <웃음> 40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루리 이루리라 전혀 다른 부분 같은데 <웃음> <웃음> 이루리라 <웃음> 어... 루다도 여기 이거 붙인머리야네 어... 나는 이 걸그룹들은 춤출 때이 머리를 탁 치는 그 스킬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음... 얼굴 딱안가리게요조연이는 무슨 노래 볼까? 나가. 아 푸싸가 푸싸가 푸싸가 보자 그럼 야 조현이 춤도 잘 추고 진짜 끝나고 넘어야 돼. 피부 진짜 좋지 타고 안거죠 아니 진짜 피냥직 프레임. 조현이는 염색 탈색한 적이 없네 저는 과감하지 못해가지고 그, 가발이야? 어. <웃음> 아니요 아, 제 머리에요 아, 그럼 그치, 머리 빠질까봐 조현아 너 저거 할때 직캠 좀 신경 써? 춤출 때어 무대 할때 전혀? 아, 전혀 신경 안써 근데 아 그래 너안 찍는 거 같은데 계속 표정을 근데 왜내지캠왜 보는 거야 오빠 신경 쓰죠 나는 안 쓰지 전혀 안써야 저게 신경 써 야, 신경 써지 살붙었 <웃음> 썼지 야야신동야지신동야직신동아야뭐야신동야지직신다아야거뭐신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뭐야지신동써살 엄청 신경 써야지 저때경써야야 진짜. 그 이거보다 형 그거 봐봐 최근에 찍은 거 이거 봐 이거 봐 <웃음> 어, 어,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야! 맞아. 야 맞아. 신동이 살 너무 빠져서 시원이처럼 됐어! <웃음> <웃음> 와! 야, 신동이 와, 살 진짜 대박이다. 많네. 대박이다. 아, 안안 아, 내 목표 몸무게가 75kg를 만드는 거거든? 그게 다 빼면 41kg가 빠지는 거야. <웃음> 야, 너를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거야. 나도 나도 지킴이 있나? <웃음> 어 있다 있다. 메뉴 있다. 어, 그, 옆, 그 앞에 나봐또 말랐어. 그 <웃음> <때>. 우와! 우와! <웃음> 어, 오! 창피해. 오! 오, 오. 형눈왜 저래? 맞아. <웃음> <웃음> 눈한대 맞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전날 여자친구랑 싸워서 형 올라가기 전에 저렇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어떡해 어, 네. 입술 도 탱탱해 와나 와. 턱선 봐 아니 갑다. 은혁이는 왜 미용실에서 바로 왔어? 아. 그러니까 은혁이, 은혁이. 오시원지 표정 와. 와. 음. 아. 음. 아. 음. 아. 웃음 참고 계신 거 와, 와 진짜 옛날이다 그러면 너네 지금 탈색 많이 했었지 머릿결 상했지 네. 그래서 오빠가 선물 갖고 왔어 오빠. 어, 진어 대박 어? 오빠 광고하고. <웃음> <웃음> 자기 광고 하나 하셨네, 역시. 와우, 형, 거를이 안에 이걸 넣어서 머리에다. 이거 진짜, 우와. 야, 이거 진짜 비싼, 비싼 거야. 저도요. 오, 어? 그래, 탈모 증상 집중, 어? 어? 그래, 집중 어? 어? 필요하다. 너, 너, 봐봐. 너 거다. 내가. 어? 내가 어? 오빠 옛날에. 너 오빠 옛날에 탈모 왔을 탈모. 때 이거 이거 우와. 정수리 보여줄 거야? 심었어요? 일본 의 도깨비에 있어, 요 가운데 빈. 그거처럼. 그거 심었어요? 진짜 이 일본 그 가파처럼 가파 어딨냐고 이러 진짜! 진짜요? 어, 나 이랬었어. 진짜, 아, <웃음> 진짜 아, 여기을찍어 없어요? 그... 찍어둔 거? 이걸 왜 찍어줘? 비포, <웃음> 앱프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웃음>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빼 쎈고 때야 지금 완전 빼곡하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 나다 던져냐. 이거, 아, 어,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얘들 미안한데 아직 극복 못 했어. 아... 아 야 그래도 오늘 너네 와서 와. 너무 고맙다 잘 쓸게요 이거 진짜 와. 잘 쓰고 좋아 보야 그러면은 피... 우리 일단 PC방 왔으니까 좀 게임 실력을 봐야지 아, 좀 어, 그럴까? 3시3 아, 8하는거 어때? 그래 그래 그거 아. 하고 제일 먼저 살아남는 사람부터 <웃음> 무대를 우리가 볼 거야 무다 감기 걸렸어? 어? 네 조금 아우 어떡하니 떨어지지자 <웃음> 그러면은 게임 어 게임 들어가 봐 야이 새끼 지아이디를 친구 등록을 해내 이거 주연이 이거 동상이야 아무리 봐도 아이디가 이게 썸머가 아니라 주한 코리안데. <웃음>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몰래. 어떡해. 쭉. 어떡해요. 야, 사, 어, 여기서 떠나. 오군데요. 어, 직진. 아, 직진. 앞으로, 자 각자 데려가. 서나 앞으로. 동상아 너가 이거? 너가 네. 조연이 위치 잡아주고 내가 뭐다 잡아주고. 신도가 너. 여름이. 셀 아, 끝에서. 어, 어, 이거 뛰는 거지. 뭐.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쉬는 쉬는 왼쪽 시프트가 뛰는 거야. 아 네. 여름이는 거의 뭐 꼴찌라고 보면 있겠지아 진짜. 자 지금. 야야야 <몬> <몬> 이러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야 일로 가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 2번, 2번, 2 일로 가 2번 로가2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 2번 2번 2번 2번 면일 2번 2번, 2번 2번 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지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지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가 연, 연사총을 집어. 요저연사총못지어어어 저기, 저기너 올라와봐. 오, 쪽눌야 돼. 아, 씨, 왜? 야, 조연이 조금만 더총 맞으면 욕 나오겠다, 오늘. 지금 시읍까지 나왔어요. 가 어. <웃음> 오오오오오야야야 오, 오, 오, 오, 오, 재밌다 야. 피 없어. 피 없어요. 야, 루다는 이 게임 처음인데 얘가 이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이게 어, 네, 루다 네. 게임 잘한다니까. 아, 루다 잘한다. 우와. 잘한다니까. 아, 루다 잘한다. 우와. 어떻게 해 줘? 그야 지금 없죠? 지금 여기서서도 아이씨가 지금 <웃음> 톨게이트를 <웃음> 지금 여기서서도 아이씨가 지금 셋졌다셋졌다오오오오 아. 버스하뭐야 왜 그러냐? 사실, 사실상 루다가 지면 약간 루다 구욕이거든요 제가 세 분의 게임 실력을 좀 아는데. 어, 어. 갑옷, 갑옷 죽고 막다 주소. 갑옷이 어디아저 저 금색. 여보세요? 금색 갑옷. 야, 루다 갑옷도 안 죽고 하고 있었어. 어. 야, 역시 이래서 싸움은 국밥 싸움이 재밌다고 하는 거야. 오, 어, 어, 맞아, 맞아. <웃음> 재밌다고 하는 거야. 오, 어, 어, 맞아, 맞아. <웃음> 아, 왜 총알이 없을까? 이였죠. 아. 어. 누단님 어, 어, 이거 진짜 작겠는데? 아이템도 외울 거예요 무단님 그청 없다 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샷건 네. 청와래요 어... 어, 어, 어. 그럼 뭐가... 이건 이건 이건 수건이 수건이 수건이. 야 주사기 쓰는 거뭐야치 키? 주사기? 4번. 4번 야 좀... 없어 근데 이렇게 어. 주셔안 먹었잖아 아니 나 키도 없어 아 여기 걸라데요안 보고 있어 야! 오! 아 죽었어! 안 보고 있어 아 죽었어! 우린 죽였다! 여름이가 죽였어 야여름이 뭐야! 야 뭐야! 이야 뭐야 이거! 죽였다! 드디어 여름이 지가 죽여도데야너 끝났어! 야, <웃음> 어, 어디, 어디 어떻게 알겠습을 해야 할라고 로다야! 진짜. 야, 다아와 야, <웃음> 다아와 야, 야! 나 뭐, 나뭐 뭐, 야, 야, 나뭐 뭐가 돼, 어디서 봐 천천히 하자. 왜 이렇게 잘해, 여름아? 야, 여름이 너, 뭐야? 뭐야? 저 적성을 찾으려고요. 어딨어요? 아, 아 그래. 어, 여기 있다! 내자리가서 가까이 가 가까이 가다 오른쪽 키 눌러봐, 어, 오른쪽 키. 오른쪽 오른쪽 마우스. 응. 잘 맞추자. 이게 제 자리라서, 제가 했던 자리라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 어디 봐. 띠요 띠요 띠요 띠요 띠요 띠요. 야, 얼 얼음 먹고. 아 없어.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이거 것도 정화 없어. 먹을 거가 가야 돼. 가야 돼. 나지 마. 지 마. 그냥 어디 어디 그냥 먹어요. 밥먹 그냥 먹어요. 잠깐. 도요제요티처리네 힘도가. 피시방. To be brilliant.